짜잔! 내가 오늘 솜씨발이 좀 해봤지? 빨리빨리 빨리 앉아봐. 어때? 맛있을 것 같아? 살짝 빈약해 보이나? 그래도 나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니까 맛있게 먹어줘야 돼? 알았지? 자기야, 오늘 무슨 일 있었어? 아니 그냥 표정이 많이 안 좋아서 혹시 무슨 일 있었나? 걱정돼서? 정말?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거 맞아? 그냥 지친 것뿐이야. 음. 요즘 힘들어? 일하는 게 많이 그렇게 힘들어? 자기야. 음. 그렇게 힘들면 조금은 편해줘도 괜찮아. 응. 음. 너무 힘들면 내가 다시 일 시작할게. 프리랜서 하던 거 접고 직장 들어가서 하면 되지. 알잖아. 나 인기 많은 거. 이 회사, 저 회사에서 들어오라고 막 그러는 거 귀찮아서 안 가고 있었을 뿐이잖아 그동안 공부에다가 취직해 직장까지 다니면서 쉼없이 달려왔잖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편해져도 돼 내가 자기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? <웃음> 나는 자기 연봉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커리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도 그냥 당신 자체를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만 잃지 않는다면 계속 사랑할 거야. 그냥 당신 자체를 좋아하는 것 뿐인데 뭘 그렇게 걱정해. 에휴. 많이 힘들었구나. 진짜 많이 힘들었어, 우리 자기. 근데 정말로 힘들면 일 그만둬도 돼. 편해져도 돼. 내가 하루에 두 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해보지 뭐야 <웃음> 농담이고 나도 자기 먹여 살릴 만큼 돈벌수 있어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나와 나 있잖아 나 뒀다가 어디다가 쓰려고 그래 에휴, 내 새끼 머리도 쓰담아줘. 알았어.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미안해. 난또 자기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자기 먹이려고 맛있는 거 준비한다고 기분 좋게 있었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? 요리 식기 전에 먹을 거라고? 알았어 그러면 이거 먹고 내가 토닥거려줄게 빨리 먹고 우리 조금 뒹굴거리자 알았지? 사랑해요? 그냥 아무것도 다 필요없고 자기 하나만 있으면 돼 나는.. 난 그래요 자기야 어서 먹어 <웃음> 잘 먹겠습니다